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 입니다 오늘은 휴, 휴일이죠 토요일이니까 음, 내일은 어버이날 그래서 저번부터 애들이 집에 와 있었어요 징검달이 휴일 이래 가지고 근데 제가 뭘할 건지 아십니까 왜 갑자기 어, 이런 거를 구해왔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걸 어, 어 저번 날 너무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엄청 음, 단단해요. 단단해. 음. 단단해서 이걸 화분을 만들려고 그 카페 가서 이걸 어, 그쪽에서 가져가도 되고 놔두고 가도 되는 그런 컵인데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종업원한테 <웃음> 거기 일하시는 알바분한테 <웃음> 이컵 10개만 가져가면 안되겠냐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너무 색깔도 너무 예쁘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 요. 이거를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산모 화고로 쓰려고 해요 산모 아이고 부서지고 난리야 그러려고 이걸 했답니다 와송 곳을 지금 어디에다 불을 담그고 있냐면요 <웃음> 촛불 켜놓고 앉아 있어요. 쉽게 뚫어지지 않을 거면 용서를 못 한다. 아 쉽게 뚫어질 것 같아요. 살짝 달궈봤는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이런 거는 왜 만들어놨을까요? 없애면 안 될까요? 우리 때가 어버이날돼서 어버이 어 이제 빵꾸가 뿡뚫렸답니다 어버이날 그런게 점점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날들인데 애들만 신경쓰게 하고 우리 시대는 이제 어버이날 뭐안해준다 해서 섭, 섭섭 아야 아파! 이 섭섭할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 실제 로롤 노래를 또 시작할게요. <웃음> 구멍 구멍 네 개씩만 뚫을 겁니다. 아 야야야! 아우 계속 계속 어 이거 뭔 뭐, 뭐 방법을 취해야 돼. 너무 손이 아파요. 아니 여기다 여기다 콱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삼목판으로 쓰면 정말 단단한 게. 어머, 일반 그 까만 그 분은 될게 아니에요, 될 게. 너무 탄탄하고, 음. 그러네요. 뭐 이거, 이거, 이거 가져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 <웃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좀 낫네요. 이걸로 노래할까? 응? 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나 둘셋넷 하늘 아래 풍무엇이 높다 하리요 이의 이생은 다엾어라 <웃음> 아, 저기서 웃어요 손녀딸이 할머니 혼자 뭐 하나 하고 베란다에서 어려서 난 꼭꼭 올려주시고 먹이르실 뭐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알댈사 그릇 댈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에 는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이세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계실때 잘하세요. 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 자주 하고, 얼굴 한번더 보여주는게 그게 효도입니다. 뭘 좋은거, 부모님들이 그런거 바라는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엄마 아직 93세신데 계시고, 어, 저도 자녀들이 다 결혼시켜 자녀들 놓고 삽니다. 근데. 걔는 아이들이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음,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좋고 음, 전화 한 통화에 엄마 뭐해? <웃음> 잘 있어? 엄마 아프지 만 건강해? 그 한마디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음. 어, 이상하게 오울이들어오면서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마 매미 이 속매미 센치지고 순간순간, 음, 좀 울적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5월 22일, 아,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참, 가정이 소중한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 5월인 것 같아요. <웃음> 이거 구멍, 이제 빵꾸 내는거는 이렇게 뜨는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여기에다가 삽목판으로 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몇 개를 가져왔냐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저기 밑에 다섯 개가 있답니다 이거를 이제 다 뚫고 또흙 넣고 심을 때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끄는게 아쉽나? 어버이노래가 뭐 있지 또? 어버이노래? 어버이노래 또 있는데 음나 실제 괴로운 그 어머니 노래 말고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나 입에서 맴맴맴맴 우리 나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이인가 봅니다. 제가 먹뭐 부리려고 이런 모자를 쓴게 아니라요. 저는 머리통이 항상 싫어워서 항상 모자를 써요. 머리통이 항상 싫었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데 겨울에도 어 모자를 쓰고 여름에는 왜 쓰냐 하면은요. 염색 머리가 여기만 희었어요. 여기 꼬다리가. 그래서 <웃음> 염색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이 모자를 더 쓰고 다녀요. 그냥 염색 가리려고요. <웃음> 염색 한 달이라 더 늦춰 보려고. <웃음> 그리고 어, 벗지 않으면 모르니까 <웃음> 음,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 소년딸이 할머니 예쁘다! 이래요. 음, 괜찮죠? 뭐 워낙 모자 모자 모자 모자 하면 말이 맘이에요. 모자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요.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주자리 주자리 얼공 얼굴 공개. 뭐 어때요. 흉보지 마세요. 못생겼다고. 음. 앞으로 실방도 그냥 얼굴 공개. 어, 밤중 아니면 낮에는 얼굴 공개하고 어, 얘기하면서 할 겁니다. 답답해. 저 혼자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라도 제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요. 음. 오늘 또 여기서 오 남은 5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 맛있는 식사 하세요 저희들은 닭갈비 먹으러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다 해야 될까? 사랑합니다 빠이빠이